가볍게 프로세스 메이커 한번 해보죠 이거 하려다 말았던 건데 여러분들이 본인이 공주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나는 내가 공주 되고 싶다 그분의 인네임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키워보죠 공주 되고 싶은 분 있나요? 여러분들 딸 되고 싶은 분 랜덤으로 정하자고? 랜덤으로 <웃음> 정하자 그러면 랜덤으로 하죠 공주 되실 분들만 얘기해주세요 본인들이 공주가 되고 아, 본인들이 딸이 되고 싶다 프린세스 메이커 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채팅 쳐주세요. 랜덤으로 돌릴 거여가지고 자 지금 네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엔딩으로 최대한 가지만 원하시는 직업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아 너무 많은데? <웃음> 잠시만요. 아.. 이중에.. 이중에.. 이중에.. <웃음> 자 어떤 분이 나올지.. 카루님 어... 여왕 콜! 여왕 엔딩을 내가 사실 모르거든요. 이 게임 처음 해가지고 모르는데 한번 해보죠. 한번 키워보죠 어, 뭐부터 해야되지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시키려는데 튼튼하게 자라게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튼튼하게 자라게 하면은 카운터 전쟁터 가겠다고 막 그런거 아니야? 얌전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지금 매달 식비가 아, 10원밖에 안되네 식비, 아 그렇네 식비 식비를 십비도 그, 식비 맡깁시다 어 라면만 먹고 싶죠 배수죠. 아버님 이러시면 안돼요 마을 가기. 딸과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여왕이 되려면은 여왕이 교회에 여왕이 오셨습니다 뭐. 한 번에 100골드를 기부받는다고? 5 0 0원 있는데 전 재산의 20%를 이거 초반에 너무 거짓되면안될것 같은데 어, 아네 잠깐만 일을 시켜도 얼마 안 주는데 영원 4원, 8원, 10원, 1원 일하러 가세요 어 일하러 갈게요 음. 교회로 가죠 어, 음. 교회가 나을 것 같은데 교회 아니면 보모가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일 시킬게요 <웃음> 아버지 식비 10원 어, 식비 10원 정도 주고 하루는 오늘부터 마을의 야시. 교회에서 어서오세요 교회의 노동은 바로 신에게 헌신하는 한 것이죠 한 신앙심이 한 오르네 한 신앙심이랑 도덕심이 도둑 오르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좀 오른다 잠깐만, 근데 그래. 열심히 일했는데 한달 식비 10원 쓰고 13원 얻어가지고 순이익 3원 정도밖에 없는데, 어? 병에 걸렸다는데? 아이고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밥을 너무 조금밖에 안 줬나? 건강하게, 어쨌든 튼튼하게는 매달 식비가 80원이 된다는데? 아, 돈이... 돈이 이 정도가 없어. 돈이 이 정도가 없는데? 아, 그래도 아프니까 밥, 그래도 좋은 거 주자. 스케줄, 스케줄 짭시다 스케줄 아버님! 단련 한번 시켜볼까? 이게 예법이 40원만 드는 건지 아니면 40원씩 10번 들어가서고 400원 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뭐한번 넣어보죠 스케줄은 한지 모르 골라가지고 아 예법 아 의이 어, 여러분들은 예법 내가 알고 인간. 있는 진, 공급의 진, 예법을 진, 스트레스 일씩 넣는다 음 대신에 예의범절이라 기품이 드네, 드네. <웃음> 예의범절이라 기품만 높아도 뭐 괜찮지 않을까? 아 잠깐만 돈! 돈 어디 갔어? 100원인데? 아니.. 아니 400원 얼마나 모으기 힘든데 그거를 어쩔 수 없다 하루야 우리 이제 식비는 없다 하루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누가 곁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곁이 좋지 않을까요? 어? 주인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간병을 하시면 이래 지장이 생겨가지고 100원에 지출 있다고? 이러면 돈이 없어! 미안하다 하루야 미안하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집안에 안 돌아가서 어쩔 수 없다 마을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 그래 열심히 교회라도 다니자 <놀람> 4일 동안 일했는데 사원 주는 거는 돈이 네, 너무 손이 없는데, 손이 없는데. 네, 네. 백사원이면은 어쩔 수 없다 하루야 일좀 시켜야겠다 농장 일 하자 어쩔 수 없다 돈을 좀 보내야 돼더데 어, 싫어요 더운데 싫다고? 그래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가사 돕기 한번 해볼까? 비가 80원이 필요하다고? 어! 아니 아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는데 왜 식비가 80원이야 아 잠깐만 아. 아니 하루에 얼마를 먹는 거야 아니, 아니 아까 전 다이어트 다이어트 눌렀는데 아니 아까 전에 다이어트 눌렀는데 80원이라고 20원 킥킥킥 24원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다 통장하게 좀 가자 삼농장 아자 어? 어쩌 스트레스 진짜 깜짝 났어 키키키키키키키히아 식비를 80원씩이나 먹어도 됐어떻게 농사 아르바이트를 가면 돈을 얼마를 주려나? 나이니야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로군 이제 오지 않아도 돼? 아뭘 해야 될까? 열심히 올린 기품이 다떨어졌군 성에 왔습니다. 성에는 무슨 일로 왔을까요? 벌써부터 인맥을.. 어? 매일 와야겠는데? 일단 문지기부터 뚫어볼까요? 나 같은 녀석이랑 친해져봤자 이분이 문지기인가요? 아 이럴 줄알았어요 다른 거 눌렀는데? 아이아 문지기 문지기랑 얘기! 문지기랑 얘기해버렸는데아 문지기랑 얘기해버렸어! 아까 전에 그림사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거든요? 문지기라도 만났시다 싫어요 인맥이 올라있네 인 싫다고요? 일단 성에 야, 가서 문지기 만나가지고 인맥좀해싫고 아, 문지기 싫어요. 나 문지기 싫어. 싫어. 만나가지고 문지기 아, 제... 싫어. <웃음> 어쩔 수 없다. 모험을 간다. 할수 아, 없어. 모험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라도 얻어와야 돼. 팔아가지고 돈벌수 없어. 하루야 위험한데 가게 만들어서 아, 무언가 있다. 좀 많이 세 보이는데 하루에 기절한 몸을 입고 하루에 집사는 하 <웃음> 혹시 음. 죽는 데는 닉은 없죠? 아루야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더 이상 키울 키울 여건이안 된다. 마. 미안하다. 아버지 출장. 미안하다 가게 에 두고 떠날게. 미안하다. 아니, 옷이라도 좋은 거 입고. 수 미안하다. 수 미안하다. 잠시 이별이야. 잠시 이별이야. 아루야. 내가 아버지 가게는 싫어요. 왕겨로 키우고 싶었지만 아쉽게 저장 저장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장이 안 됐다고? 저장은 잠시 이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시 이별 저장 아니에요? 잠시 이별 저장 아니에요? 저장 아니었나? 비읍 이상 비읍 비. 아나 안에 환불할 거야 <웃음> 프리체스 메이크 너무 어려워. 환불해야겠어. 아 저장 을 안되냐고 아.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웃음> 초반에 어, 40원인 줄 알고 학원을 보냈는데 400원을 득쳐먹고 가서 이건 게임인가 싶어서 저품 한불 비록 여왕은 뭐 못했지만 여왕 엔딩이라도 해줘야겠다 복사해가지고 포토샵을 킨 다음에 아 이게 여왕 엔딩이야? 얼굴을 살짝 지워서 어 귀여운데? 진짜 여왕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됐다! 한시간 만에 엔딩봤다